고객님 안녕하 분님께서는 다음 역에 탈차하시오. 역사는 자니기 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이번역에서연차를타락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경찰, 경찰. You may exit on the right. You can t r a s f e r to all the t r a i n 이번 열은 자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어 다음까지 이용해 나온 내리고 타실 때조심하시기 바랍니다.